질량 중심 운동량은 상대 속도가 다른 기준계에서 다른 값을 가진다. 기준계 k'은 기준계 k에 대해 상대 속도 v로 이동한다고 하자. 즉, 두 기준계에서 입자의 속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두 기준계에서 역학계의 운동량 P와 P' 관계를 구해보자. 기준계 K에서 운동량 P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속도 관계식을 대입해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K'에서의 운동량 P'을 사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v가 다음과 같을 때 p'은 0이 된다. 주어진 기준계에서 역학계의 총 운동량이 0이면 역학계는 그 관성계에 대해 정지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단일 입자에 적용된 정지개념의 자연스런 일반화이다. 마찬가지로 식2에서 속도v는 운동량이 0이 아닌 역학계 전체의 속도이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법칙으로부터 역학계 전체의 속도 정의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즉, 다친 개의 운동량이 비일때 그 개의 속도를 식1로 정의할 수 있다. 다친 개의 운동량은 보존되므로 그 개의 속도는 일정하다. 개에 있는 입자들 질량을 모두 합한 질량을 뉴라하자 즉, 이때 식1로부터 계의 속도와 운동량 관계는 질량류인 단일 입자의 속도와 운동량의 관계와 같음을 알수 있다. 즉, 다힌계는 단일 입자로 간주할 수 있다. 질량가법성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다힌계를 질량류를 가지는 단일 입자로 볼때 u equal summation ma는 질량의 가법성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질량중심 한편 식2의 우변은 다음 표현의 시간전미분이다. 이때 벡터 r을 개의 질량중심이라 한다. 즉, 역학계 전체의 속도, V는 질량중심 R의 시간 변화율이다. 질량중심의 등속도 운동으로부터 다친계의 운동량 보존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때 질량중심의 등속도 운동은 단일 입자로부터 유도한 관성법칙을 역학계에 대해 일반화했다고 볼수 있다. 단일 입자의 질량 중심은 자신의 위치와 일치한다. 다친계의 역학적 성질을 고려할 때 질량 중심이 정지 상태인 기준계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것은 역학계 전체에. 등속도운동을 제거한다. 질량중심의 등속도운동은 대개 관심사가 아니다. 질량중심이 정지상태인 개의 에너지를 보통 그 개의 내부에너지 e 아이라 한다. 내부에너지는 그 개에 있는 입자들의 상대적 운동에너지와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에너지이다. 질량중심속도가 V인 개의 총에너지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두 기준계 K, K'에서 역학계의 에너지 E, E'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K의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속도 변환식 va이퀄 va'v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va'v의 제곱함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E 프라임, P 프라임을 사용해 정리하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식사는 운동량에 대한 변환식 1래 상응하는 한 기준계에서 다른 기준계로의 에너지 변환식이다. E 프라임에서 질량 중심이 정지 상태이면 p' equal 0, e' equal ei이다. 이때 에너지는 식3과 같다.